아 연결됐네. 한방에 끝. 한방에 끝. 오케이. <웃음> 겁나 편하지. <웃음> 아 돈이 좋아. 어, 어? 됐어요. 어, 어 오케이 거 같아. 오케이. 아 됐네. 오케이. 돈이 좋아. 돈이 좋네. 어. 딴거안 해도 되고 돈이 좋아. 그러게 돈이 좋아. <웃음> <웃음> <웃음> 나는 내가 앞장서서 가는 게 아직도 어색하다. 길을 먹고 잤더니 뭐 하나도 안들리는안들어지 아, <웃음> 내가 겪던 그 고통을 네가 겪고 있구나. 아, 아버들나래 <웃음> 그래 저렇다니까. 클래식 헬매시잖아 저라... 배정 교차로 돌아서 직진할 거예요. 차 조심하고요. 네. 그, 밥, 맛있는 거 먹는 걸로 다 찾아온 거같지 <웃음> 나는 나는 밥은 잘 몰라. <웃음> 아침도 드세요? 야 이런지. 줄알 <웃음> 우리가 우리가 안 얘기한 게딱 맞네 뭘? 우리 아침 드세요? 아, 음료수를 뭘... 자, 어느 카드를 아주 <웃음> 골라주세요 아니 눈 감고 골라도 돼 어? <웃음> <웃음> 영화 카드야? 용화가 이번에 어, 총무야 냉동 찍으면 되나? 어, 어. 순서는 <목소리> 아, 어떤가? 앞에 아 앞뒤들끼리 먼저 가. 그렇지. 아, 응. 아, 오늘 뭐별 다른 거 없고 그냥 좀 천천히 가고 응. 제가 로드 서본 적이 없으니까 사산 응. 변경 같은 것도 가능하면 안 할게요. 그런 거들 <목소리> 너무 빨리 달리는데 방금. 나 어? 지금 <목소리> 뒤에 선거못 따라오는 거못 봤지? 그래 나 이거 단기통이야 너개 개 무시하는데 또 단기통 아. <웃음> 아니 그냥 뭐야해 어차피 그나에서다빠 텐데 뭐 <웃음> 시크한 것도 있어 음이 고추자들이 넣면는 건가 보 그래 음. 그게 왜 있잖아? 없어 그래, 가다 보면 그래. 거기까지 계산을 못하겠다 쉽지가 않아. 응? 시 전에 가야 되지. 어, 그렇지, 그렇지. 맛있네. 아 맛있네. 어. 음. 거기 매점이 있을 테니까. 음. 맛있다. 아노니가알 <웃음> 여기서 냉동 저수지까지도 한 시간이 안 됩니다. <웃음> 아, 아저씨데리고다힘들네 <웃음> 어, 어이가 없네. 야 너, 야너 벌써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다듬는 사람 없어? 말하는 것도 웃기네. 어, 주제냐? 어, 어, 아니. 오이가 오이오히려 오이가 오이가 이가 오이가 오이이이가이가이 가자! 이 길로 쭉 가면은, 이제 인도의 북쪽 꼭지가 나와요. 어. 네. 북쪽 꼭지에서 잠깐 멈춰가지고. 양방향 통행이니까 차 오면은 갑자기 멈출 수 있으니까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마세요. 아. 있나? 어, 이거 나만이... 다이거맞아 아, 여기 맞아. 아, 아니다. 아, 와, 이거는 손 닿고... 야, 저닫아서거 아까 보면 없어. 아니, 이거 티베이삼상으로쥐를 먹어놨어. 아, 이게 지금 <웃음> 뭐냐면요. <뭐라는 돌아가죠? 웃음> 인도에서 이렇게 가다가 막사람 길 나오면 돈은 연색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치 시킨 털을 해야지, 시킨 털, 시킨 턴공간 있어? 아, 네. 네. 오른쪽에 냉동자수지! 이쪽으로. 아니야, 아니, 들어와?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래, 아니래. 아, 오른쪽에 저기 있다고. 야, Let's go.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먼저 가. 오케이. 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긴 아웃 으로 가셔야 돼요. 너무... 짐잘싫었 네. 이거 앉 아서 가면 되 네. <웃음> 내거쇼 다가 너무 튀 어서 앉을 수가 없어. 러브 스테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도 그래요. <웃음> 조금 어차피 이거 길 하나니까 혹시 좀더 빨리 가고 싶으면은 앞으로 빠지세요. 아, 루프 아. 따도 되나요? 네. 저 앞으로 좀 갈게요, 형님. 어어, 어어. 어. 그래, 자, <웃음> <웃음> 형, 형, 형, 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어 형, 형, 형, 형, 형, 형, 어 미끄럽다 미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아 형, 형, 형, 형, 아, 아 형, 형, 아, 형, 형, 형, 형, 데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내가 이게 또 어떻게 끄는지 알아? 길 <웃음> <웃음> 완전 좋네. 어우, 재밌네, 여기. 좀 달릴 수도 있고. 길이안빨래요 어디로 <웃음> 가는가 <거야? 웃음> 우회전. 어, 우회전인가 보네. 어, 여기 완전 진흙인데? 아, 근데 우측으로 떨어지면 죽겠다 어우, 되게 에 떨린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왼쪽으로 도는 게 맞아. <웃음> 야 이제 거기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이 정도면 탈만하지. 저기 승마산에 비하면 커뮤이티 어, 룰룰 코너가 많네 코너가 많아서 미끄러. 워 동일장 탈만해요? 아, 어, 얼마네? 뭔가 빨리 가니까 미끄러운 거야. 35지. 네, 35. 아, 35. 아, 열심히 봤는데안보 되네. 네. 어디까지 가고 와? 아, 내가 아, 왜 아, 아, 아, 아, 아, 아, 몰라? 아, 지륵 싫어. 아, 싫어! 싫어. 어디지는 몰라. 완전히 인덕코너노인데 <인도> 이거? <웃음> 오른쪽으로요. 경치도 간상하데 봐. 아, 경치. 아, 경치가 좋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오른쪽이. 아, 이거가 싫어. 밑자, 밑자. 끌고요잘끌겠네 아, 어, 그래죠. 어, 그러니까 아니 정자 가서 정자에서 조금 아니야. 나 따라다닐 만 해. 이제 걱정 없어. 커피 쓰는 <목소리도> 거 없어. 아, 실력 엄청 좋아 가지고 괜찮아. <웃음> 나 이제 실력 겁나 좋아. 그래요? 그럼 충주 가는 길에 충주 임도도 들러요? <웃음> 너 죽을래? <웃음> 로드가 <웃음> <웃음> 커피 먹자 소리를어 우리가 했는데. <웃음> 아, 왜왜 왜 그런가 했더니 커피를 안 마셔 갖고 어. 아리거 <놀람> n <놀람> <놀람> 오셨 어요？같이, 가 다가 있 으면 쓸게요. 아, 기 좋다. 모래 조심. 야, 저 인도 들어갔다 왔 다고? 모래 보 니까 별로 무섭 지가 않 네. <웃음> <웃음> 일단은 영어를, 영어를 찍고 갈게요 발이국에서진 <웃음> <웃음> 사람이 받는거야 더 싫어 더 싫어 전당 엔진 소리 들어오고 싶은데 아니 한번도 못들어갔네 엔진소리가 안들려 <웃음> 저 고가 지나서 우회전이야 <웃음> <웃음> 여기 대충 고격지나야겠다